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 문제는 그걸 재가동하려면 통신시설과 발전소 두 곳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거기다 나보타도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 오늘 수호자를 더 잃을 수는 없어 맞아